네 안녕하세요 마스터클래스 FX의 이향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어떤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냐면은 제가 평상시에 어떠한 방식으로 분석을 하고 거래의 셋업을 찾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첫번째로 제가 거래를 하는 방식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좀 써드리자면은 우선 차트를 볼때 가장 높은 타임 프레임에서 낮은 타임 프레임으로 이동을 하면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타임 프레임이라면 은 우선 먼슬리 이제 한달 차트죠 캔들 스틱 하나 하나가 한 달입니다. 보통 이제 한 달에 한번 예를 들어서 뭐 6월 1일, 7월 1일, 8월 1일 이런 식으로 한 달이 끝나고 다음 한 달이 시작이 될때 먼슬리 캔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닫혔는지 체크를 하기 위해서 먼슬리 캔들을 우리가 체크를 하고요. 하지만 평상시 이제 보통은 위클리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위클리에서는 당연히 캔들 스틱 하나 하나가 일주일봉이고요, 그렇죠? 일주일 차트이고 여기서는 이제 움직임에 큰 방향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위클리를 본 후에 데일리로 이동을 해서 위클리에서 볼수 없었던 디테일을 찾기 위해 우리가 놓친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데일리 차트로 이동을 하고요 데일리 차트에서 이제 또 분석을 모든 분석을 마친 후에 조금 더 디테일을 보기 위해서 4시간 차트로 이동합니다 을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반복을 해서 4시간 차트 또 분석 후에 추가적으로 4시간 차트에서 볼수 없던 디테일 을 위해서 1시간 차트로 또 내려갑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위클리에서 데일리 4시간 1시간 높은 차트에서 낮은 타임 프레임 차트로 이동을 해 가면서 우리가 분석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어떠한 방식으로 또 이제 디테일하게 방향을 아는지 이제 거래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방향으로 거래를 해야 하는지 입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거래를 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높은 타임프레임에서의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즉 트렌드가 어느 방향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클리 차트에서는 트렌드의 방향을 알기 위해 분석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위클리 차트에서 트렌드의 방향을 알았다면 은 데일 차트에서는 우리가 찾은 트렌드의 방향의 디테일 자이 말이 무엇 말이냐면 은 위클리에서 우리가 트렌드를 알았으면은 이 데일리 차트에서, 위클리 차트에서 볼수 없던 그 방향의 움직임, 즉 움직임의 그 디테일이죠. 어떻게 올라갔다가 어떻게 내려갔는지, 혹은 어떻게 내려갔다가 어떠한 방식으로 풀백을 이제 줘가지고 위로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좀 보기 위해서 데일리 차트로 내려가서 또 분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위클리하고 데일리에서 우리가 방향을 알았으면은 4시간, 1시간 차트에서는 우리가 엔트리 위주로 이제 분석을 합니다. 4시간 차트에서 이제 엔트리 즉 매수 매도 진입을 할수 있는 위치가 이제 찾아진다면은 4시간 차트에서 우리가 충분히 진입을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4시간 차트에서 분석을 끝냈는데 예를 들어서 위클리에서 업트렌드, 업트렌드가 나왔고 데일리에서 이제 위에서, 아, 밑에서 위로, 위에서, 밑으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 상황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떠한 엔트리를 찾아야 하는지 아시겠죠? 바로 매수입니다. 그러한 매수 셋업을 찾기 위해서, 즉, 엔트리를 찾기 위해서, 4시간 차트로 이동을 해줍니다. 4시간 차트로 이제 이동을 해서 분석을 하는데, 엔트리가 나올 것 같은데, 살짝, 캔들스틱의 디테일이 조금 모자라서,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아웃이 나왔는데, 현재 캔들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은, 한 시간 차트로 이동을 하면은, 최소 한 개, 두 개, 세 개, 이런 식으로 있겠죠? 네 시간 차트니까, 네 시간 차트에서 본 캔들스틱이 하나였으니까, 네 시간 캔들스틱 하나에는, 한 시간 차트 캔들스틱이 네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차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위클리 차트, 데일리 차트에서 트렌드의 방향을 찾고요. 그 다음에 낮은 타임프레임인 4시간 차트, 1시간 차트에서 우리가 엔트리를 찾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요. 자, 차트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분석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차트가 유로달러 위클리 차트입니다. 우선 제 눈에는 한눈에 트렌드라인이 보이네요. 이 고점에서 시작을 해서 포인트 B를 삼고 이런 식으로 그어주니 트렌드라인 브레이크아웃이 나온 걸볼 수가 있죠 2주 전부터 자이 트렌드라인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가져와주면 은 거의 완벽한 베어리시 채널이 완성이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자그 우리가 위클리 차트에서 알수 있는 것은 이 베어리시 채널 안 속에 있던 움직임들이 채널 바깥으로 위로 그렇죠? 브레이크아웃을 준 상황이에요 그래서 트렌드는 매도에서 매수, 즉 업트렌드로 바뀌었다고 라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자, 위클리에서 따로 뭐 특별히 그릴만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움직임의 디테일을 보기 위해 데일리 차트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데일리 차트로 이제 한칸 내려와 보니 우리가 바로 볼수 있는 것은 이 레지센스 브레이커 크 후에 리테스트, 그리고 쭉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나서 데일리 차트에서 또 그릴 수 있는 것은 서포트 역할을 하는 이 트렌드 라인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매도, 이 매도 채널, 즉, 배열시 채널에 있던 움직임이 레디센스를 뚫고 위로 올라가는 모습, 즉, 매수 세럽으로 이제 우리가 거래를 찾아야 합니다.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 세럽을 찾아야 한다는 라 것을 알수 있겠죠. 매수 셀럽을찾아한다자 근데 이제 매수를 또 어디서 하느냐. 제가 영상에서 몇번 알려드렸죠. 중요한 것은 매수를 할 때에는 가격이 치고 올라갔을 때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치고 올라간 후에 내려왔을 때 그때 매수 셀럽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치고 올라가서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죠 아직.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직 엔트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레벨에서는. 가장 좋은 예로는 채널 그쵸 네, 베어리 채널 브레이크 아웃 후에 가로로 움직이는 레지센스 레벨도 뚫고 베어리 씨 캔들스틱 주황색 캔들스틱 보이시죠? 베어리 씨 캔들스틱 후에 불 캔들 그쵸 리테스트 끝났죠? 이런 부분에서 치고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오고 다시 도는 부분에서 엔트리를 잡아주시면은 더 좋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매수 세력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매수할 때는 자, 근데 지금 레벨에서는 그러한 움직임이 이제 보이지 않고 있죠. 자 근데 데일리 어쨌든 데일리 차트에서 이 정도 분석을 해놨는데 어, 현재 상황이 그렇죠? 현재 상황이 어떠한 상황으로 좀더 돌아가고 있는지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시간 차트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4시간 차트로 이동을 하니 불캔드 후에 베어리시 풀백 그 다음에 다시 수직 상승 이제 조금 더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또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어또 이거 말고도 4시간 차트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트렌드라인도 또한 잡아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간단해집니다 분석이 상당히 더 간단해집니다 내가 매수를 찾을건데 내가 매수를 할 레벨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트렌드라인 터치 트렌드라인 터치하고 그쵸? 트렌드라인 터치 베르시캔들 쭉쭉쭉 뽑아주면서 트렌드라인 터치하고 불캔들 하나 나왔을 때 적절한 불캔들 사이즈로 불캔들이 나왔을 때 그때 매수를 하면은 또 좋은 거래를 할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미리 움직임을 준비를 해둡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거래를 하지 않고요. 이러한 움직임이 내가 분석해놓은 대로 나와준다면은 거래를 이제 맘 편히 잡을 수가 있겠죠. 이러한 움직임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만 보셔도 그렇죠? 이, 이 동그라미 동그라미 움직임 안에만 보셔도 치고 올라간 후에 내려오고 그 다음에 올라가죠. 그렇죠? 똑같이 치고 올라온 후에 내려오고 내려온 부분에서 서포트 유지 즉 트렌드라인 유지를 하면 은 이제 매수를 해서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자, 4시간에서는 이 정도이고 1시간 차트로 가면 또 어떠한 모습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어 솔직히 한시 방금 이 차트 같은 경우는 한 시간 차트까지 뭐 굳이 내려올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 한 시간 차트로 또 내려와서 보니 여기가 이제 또 좋은 서포트 구역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충분히 1.1520 정도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고 봅니다. 내려와주면은 물론 내려와주면은 그때 아주 좋은 매수를 할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은 또 반대로 현재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1시간에서 조그만 박스권 혹은 서포트를 찾는 부분으로 볼, 어 이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데 이 레벨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또 이제 매수로 진입을 할수 있겠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레벨 보다는 조금 더 이제 트렌드라인 그리고 서포트가 겹치는 이제 1.152 이 정도 레벨 네 이러한 레벨들을 어 좋아합니다 이런 구역들 그래서 분석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간단했죠 이제 위클리 차트에서 큰 방향 큰 방향을 알았죠 벨스 채널 안에 있다가 위로 이제 올라와서 뚫고 나와서 트렌드가 이제 바뀌었다 매수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 매수 셋업을 찾아 한다 데일리 차트 체크하고요 서포트 보고 트렌드 라인 추가적으로 그려주고 여기서 이제 더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 네이션 차트로 내려와 주니 트렌드 라인 또좀 조금 더 정교하게 우리가 잡을 수 있고요 움직임 또한 이제 제대로 체크를 할수 있으며 어떠한 레벨에서 내가 매수 세럽을 찾아야겠구나라는 것을 쉽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미리 분석을 해주시면은 나중에 내가 분석해 놓은 방식대로 가격이 움직여 준다면은 마음 편하게 조금 더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매수 세럽을 가져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거래하는 방식은 이런 식이고요. 여기서 뭐 피부나치라든지 피부나치 트릭이라든지 어 좀더 추가적인 힌트, 캔들스 패턴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조금 더 정교한 엔트를 찾습니다. 이런 것들 또한 물론 당연히 제 유료 강의에서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모두 성투하세요. 고맙습니다.